사랑해요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가 아, 계속 얻지아 <웃음> 진짜. 언니들. 어, 네. 저도 현지 썼어요. 어? 진짜요? <웃음> 저도 오늘 미션을 받아서 몰래 메모장에. 얘는 진짜. <웃음> 핸드폰 붙잡고 싶잖아요. 네. <웃음> 진짜 몰랐어요. 진짜 몰랐어아 뭐지. <웃음> 준비해야 되나. 즐게 <즐겨> 썼어요. 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근데 슬프게 안 썼어요. 되게 해피 <웃음> 아, 애교, 애교 남순 남친... <웃음> 뭐야 나 세대인지. <웃음> 행복하게 웃, 웃으려고 쓴거래요 <웃음> 언니들에게 언니들 깜짝 놀랐죠? 어 진짜 이랬다 진짜 놀랬어 <웃음> 저도 사실 언니들에게 편지를 준비해봤어요 혼자 눈치 보면서 언니들 모르게 하느라 조금 힘들었지만 성공한 것 같아서 조금 어둡해요 <웃음> 어, 성공할 줄 알았어요 <웃음> <오> <웃음> 어, 먼저 언니들 한명한명 한명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써봤어요 조금 오을 거려도 이주 예. 세요? <웃음> 먼저 윤지 언니 <웃음> 저랑 언니랑 처음 만났을 때가 <웃음> 3년 <웃음> 정도 <웃음> 어... <웃음>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죠 제가 언니랑 <웃음> 연습하고 지내면서 제가 언니를 제일 많이 배워본 것 같아서 <웃음> 오늘 그래도 사과를 <웃음> <하려고 웃음> <웃음> 아까 아, 끝내잖아 알아주시겠습니까? 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하지만 <웃음> 언니 괴롭히는 게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<웃음> 네. 다 언니가 좋아서 그런 거니까 <웃음> 앞으로도 더 받아주세요 언니 그리고 언니랑 연습하면서 이제 뭔가 몰랐던 거? 그런 거 많은 거를 언니한테 배워가는 것 같아서 되게 고맙고 언니한테 혼도 많이 났지만 다 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상처가 안 됐어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. <웃음> 그리고 다음 언니 언니랑은 회사 다시 오고 나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언니 첫인상이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롱패딩 모자 쓰고 아 통신도 나한테 뜯는 건가요? <웃음> <웃음> 뭐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지만 소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비밀인데 언니 노래 부를 때마다 솔직히 소름 돋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네. 사실 비밀이었는데 오늘 얘기를 꺼냈어요 <웃음> 그리고 이제 언니가 보컬적인 부분에서 되게 연습할 때 잘 알려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, 언니. <웃음> 그리고 저희 친언니 같지만 친언니가 아닌 우리 샤... 언니. <웃음> 저 처음 회사 들어왔을 때 이제 전 서울에 친구가 없었거든요. 근데 언니가 저를 데리고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.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 데리고 가줬던 게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생각이 드는 게 언니 처음 만났을 때가 지금 제 나이라는 게 되게 안 믿고 안 믿고 싶은데 이게 현실이 <웃음> 진짜 소름이 많이 돋더라고요 소름이 다될 정도야? 그리고 이... 그래서 저, 제가 그때 언니 19살 때카톡 이름을 19션 공주님으로 저장해놨는데, 음. 아직도 안 바꿨어요. 그때의 상황을 추억으로 생각하려고, <웃음> 이제 앞으로도 안 바꿀 예정이고요. 앞으로 언니는 19션 공주님으로, 네,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. 그리고 션 언니는 제가 평소에 좀 유치한 행동을 해도다 받아주거든요. 제가 언니들이 다 봐주긴 하는데, 되게, 어, 어쩔 때는 언니가 저보다 어리게 보일 때가 있어. <웃음> 주연 말하고 디스를해 언니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. 그리고 여리 언니, 저희 팀 댄스 여신이죠. 너무 잘해줘, 너무 들여. 언니랑 저랑 같은 학교였는데 제가. 언니 졸업하기 직전에 회사를 다시 와서 언니를 알게 됐는데 학교를몇번 같이 못해서 그게 좀 너무 아쉬웠고요 맞아. 그리고 가끔씩 나오는 여리언니의 애교 부릴 때마다 저보다 동생 같다고 솔직히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지 한번 보여주실래요? 아니 뭐? <웃음> 갑자기 엠야 어. 보여요 <웃음> 네. 네, 그래서 그냥 귀엽다고 아, 말하고 싶었고요 고마워. 그리고 이제 제가 언니는 댄스 여신이시잖아요. <웃음> 어. 그래서 제가 중심력중심이 많이 부족한데 연습할 때마다 언니가 이해되게 잘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.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, 언니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잠시만, 잘, 잘 생각을 해보자. 약간 이거 약간 이에 계속 칠 거여서 죄송하고 받아주고, 어, 그러니까 그래도 아, 고맙고, 저는... 고맙고, 응. 고맙고, 그니까, 러 앞으로. 아, 래를잘알려도고 아, 아, 잘잘잘 고맙고. 너무 잘 알려주고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혁영 응. 언니. 언니는 제가 처음 봤을 때랑 이미지가 완전 응. 달라요. 되게, 음, 4,000원 같이 안 생겼는데,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라서. 5 0원이야 그러니까 무 잘해주면 안 되겠지. 근데 털털한 면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저희가 팀에서 키를 맡고 있잖아요. 은근히 <웃음> 좀. 네. 어, 어디 갔지? 네. 근데 제가 아직 성, 성장판이 안 닫힌 것같아요 큰일이다. 뭔데, 일단. 원래 여련이버저갔는데저여련이버 커가지고. 제가 곧뭐 따라갈게요, 언니. 려줄게요 네. <웃음> 네. 네. <멋있게와>. 그리고 이제 <웃음> 언니가 가끔 기타도 알려줄 때 있었는데.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. 기타를 기타를 기타 선생님 <결국> 또... <웃음> 잘 치고 <치우신> 있어요. 것도... <웃음> 네, 사실 언니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더 많은데 진짜 급하게 쓰느라 엄청 간단하게 써봤어요. <웃음> 아, <뭐냐? 웃음> 뭐 뭐야? <웃음> 못난 망냉이 데리고 다니느라 아뭐 really 고생이 뭐이렇 어. 아왜러고서나 고생이 맞춰? 맞춰? 저희 이제 데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로 의지해서 온 만큼 어? 다같이 힘내서 꺾일만 할수 있게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언니들이 힘, 힘들면 저한테도 기대요 저는 힘도 세고 강해서 <웃음> 다 들어줄 <들어주실> 수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이런 동생 어디가서 다니? 들 거예요, 언니. <웃음> 하, 앞으로 저도 언니들 말잘 들을게요. 지금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얼마 남지 않은 데뷔를 위해 조금만 힘냅시다. 아나안들어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직 웃으세요. <웃음> 언니들 제가 진짜 평소에 표현을 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언니들 되게 엄청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언니들 같은 언니들 못 만날 것 같아요 첫 회사에서 이런 언니들 을 만나기 위서 정말 좋고 사랑해요 <웃음> 감염 엠파이어 벌스로 활동해왔는데요 많은 관심 주시고 기다려주신 만큼 새 이름으로 더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네, 안녕. 그럼 지금까지 둘, 셋 엠파이어 벌스였습니다